요, 신 요, 센, 캉리, 소지 비치, 하 빅, 요, 아에 앗, 리 我哋啱啱拍完嗰條關於韓文嘅片之後呢而家就等住嚟拍呢個 s p e r c h a l l e n g e 不過係韓文版應該會幾有趣睇啦開始開始我好大聲聽唔聽到我講咩啊聽不到我講咩啊我聽我都聽到聽唔聽到當冇嘢我以為你講㗎唔係唔係開始 토끼 토끼 응와금 파이네 겐닙 겐닙 겐닙 캐디 응 겐닙 겐닙 응응 아 음. 어 재보니까 men to men men t 응 회사래? 我而家呢係完全唔知唔知自己自己嘅我係唔知自己嗰啲音你係咩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笑><笑> <空。笑> 나아 나물 키패어드라 가음 가를 보나라 가가르지 보못 나탄 가를 뭐탄거 뭐야 가르 <웃음> 보나라 가르그종좀 까르... 어, 我还真太短好兩还真的很好我还真的很好我还真的很好我还真的很好我还真的卡好我还真的很好我还真的我还真的很好我还真的<笑> <トーボー? 笑> <啊, 你們好。笑> 묘. 나명 안녕하세요. 넹. 땡. 짱짱 땅. <목> 고. 호. 냉장고. 방장. 냉장고. 냉장고. 어. 음. 아. 기오. 수. 님. 수 소... 교수님. 서준 소전... 교. 아... 미용실. 미 용. 실미미 용. 실 응응응응 음. 파아 음. 가 조명 조 음. 아 음. 1석2조1석2조 음. 석 음. 음. 음. 음. 아, 예. 음. <웃음> 세요 <일석이조. 일석이조. 시소. 웃음> 啱嗰個係乜嘢啊加端半啊咩嚟㗎我真係唔識 c a r b o n a r a 嗰個分啊啊 c a r b a t u r a 我係完全聽唔到自己啲發音我就想知叫認真過喇但我都聽唔到自己講咩意係啊跟住我就諗緊我係咪講緊啱啲講緊講緊 心坑初心有心有心康林手指有同有有心初有心有心康林有心康林啊也会指语解锅差差差差 해파 라파 해에 페어, 헤파, 헴파, 헤파 라기, 헤해 헤에 해에에파이에이에파파파에파에파에이에파에파에이 에라이이 v a e v 라이헤 a 라기헤 e 라기 Eva, e v 이 Eva, Eva, e v 파라기 a 파라기 Eva, 팔 v 팔 e 레레타 v a 팔레 타임? 데 a Eva, e 레 발... 아. 발레타임데이발레타임데이 <웃음> 발레 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메아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세... 세종세종세종세종세종아종세 <웃음> 오系講笑你接受야啦真系好嚟吧嚟吧好1 0分鐘有有煮有有有 여우 같은 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여우有有有有有有 여우 같은 결 여자 결? 네네 여우 같은 결아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내가 니가 너가 니네가응 네. 네. 네가. 응.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어떻게 어떻게 아생걸 아, 니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넌넌 응. 화장 화장 화장, 화장, 안 해도, 안 해도 예뻐, 어. <웃음> 누가. 누가, 슈가, 누가, 주가, 누가, 우가, 누, 유, 누, 루, 누, 누, 누가, 누가, 뭐라 해도, 뭐라 해도, 난, 난, 난, 나야, 난 나야, 아, 어. 생각 누가, 뭐라 해도, 난, 나, 나야, <웃음> 머리부터, <웃음> 머리부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어 <웃음> 우리는 우리, 우리. 는 꿈을 꿈은 꾸는 꾸는, 꾸는 꾸는 소녀들 토토소 토소 토냐 우리는 꿈을 꾸는 소 s 들2 s 1 p s 이0 24 1 Sip, Sip, s i 이 Sip, 이, 이, 이이 <웃음> <Yop>. s <웃음> 24, 24시간이 2 24시간. 3시면못 자라, 못 자라, 어. 아, 아, 아. 24시간이 못자라 넌, 넌 완전, 완전 네. 내 스타일이야. 아. <웃음> 오늘. 오늘, 우리? 我聽到的我给聽到大概你前我就不知道我就不知道我就不知道我就不知我就不我就不知道我就不我就不知道我就不知道我我聽不<笑> <啊, 加油。笑> <媽媽? 嗯>, <笑> 울, 으. 고, 호, 십십 약, 십, 십얍 <웃음> 십지, <웃음> 음, 울고 싶지 않아, 우쭈쭈, 울, 울, 쭈쭈, 울, 울, 응, 울고 싶지, 아, 울고 아, 싶지 아, 않아, 아, 오빠가, 오빠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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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한 하루 하루, 하루. 음. 어쩌다 발견 발견 음. 발견한 발견한 하루 음, 음, 아 음. 블랙맘바 아 블랙맘바 이아아동 <웃음> <웃음> <웃음> 뮤지션 아동 뮤지션 아동 하루 <웃음> 아하뮤 아, 뮤 비치 <웃음> 영어 초호 뮤지션 아동 아동 연지션 아또물 보라를 일으켜 연와 마, 또또물모보모라라르지이이르이켜로 너坡大姐姐 아, 姐姐姐姐姐姐야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도姐姐姐姐姐姐우姐 뭐라. 라를 지. 姐姐라이姐姐姐파姐姐姐소리찬姐찬한찬산찬姐 ฉันฉันอย่าบอ r ฉันอย่า里อกโถ้กูยังโซด r ฉันก r รู้แต่ด t เ t 鬧人啊笑死我喇你係五題又書場即我總共加埋都多過你喇係啊佢第一 r o u n d 好似係答晒嗯寫完咁佢會有咩懲罰呢懸自己三十秒啊唔夠喎佢一分鐘咯你我冇我三十秒太負擔我睇咗三秒畀人知我太好呢搶手 好啦我哋今日就完啦完啦大家喜意睇呢类型片就可以 c o m m e 我哋知啦我哋可能睇下考虑下會唔會出第二集咯考虑下大家可以 考慮, <笑> s u b s c r i b e c h a n n e l s u b s c r i b e 我的 c h a n n e l f o l l o w 我哋 i g 的啲嘢啦我哋下条片再见安永開始三秒<笑> g o 我覺得呢我有啲咩優點呢就是我可以令到我啊你啦你啦想講這<笑> <來吧>, <笑><笑> 优点是 c h e r y l 同我做朋友咯佢想勾搭我問到問到我吸引到呢个<笑> <問了, 問了, 笑> c h e r y l 咯佢我迷魂到咯迷魂她佢喺我嘅魅力入面包裝住落傻咯然後我覺得咧我都有啦樣樣都身材好啦嗰邊帶啦呢邊夾啦然後唔係啊唔 個人記給大家呢就是我可以用腳去冚鏡頭我不想鏡頭給你這樣蓋完了完了完了辛苦了<笑><笑><笑><笑><笑><笑>